아 이건 뭐 못먹다 뭐뭐 젠장 뭐자 이렇게 되면 선택을 좀 해야합니다 총을 강화해서 나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뛸줌이 아니, 뛸줌이 아니, 일단 뛸줌이 안... 또수다 <웃음> 와, 또수, 또수 또수 또수 뛰어 <웃음> 자 또수입니다 아, 또재수 왼쪽으로 갑시다 아 화장실 좋아요 있다. 화장실 좋아요 있을까, 이거. 아, 땅콩이 있어, 땅콩이 왼쪽 내꺼 에이, 없어 없어 없어 먹었나 보다 에이 망했다 아 망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일단은 일단은 어, 과학자님, 아, 어, 여, 어 열어주시나 열어주시나 안 열어주시네 아자 이렇게 된 이상 불쌍 가야 합니다 과학자 반대로 튀네 땅, 땅. 과학자 따라가 야, 혼자 튀네 저저저저 저, 저. attention all personnel 따라갑시다 따라가다 보면 뭔가 콩고물 나올지도 몰라요. a t a t s that. t h a t a t s t h s t a 과학자를 따라갑시다 일단은. 길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과학자를 따, 따라갑시다 일단. 어, 땅콩이 땅콩이. 야, 야, 어디야? 땅콩 있어. 콩 있다고 하고요. 어, 튀어야 돼, 튀어 인데. 방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구거든빨고 나가야 돼. 그 A랑 붙어 있어. 말잘 들읍시다. 오마이갓 oh 이 소리는. 와 얘가 부끄럼쟁이 여기 내려왔어? 빨빵 만들고 나가야 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물어, 망했다, 아니, 아니, 망했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카드 없어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오케이 가만이 있어, 있어 일단 과학자님이문 닫아줘요 과학자님이문 아, 닫아줘요 과학자님이문 닫아줘요 이거 카드는 내가 이마 아니 라내거아어내거내거내 카드다 자별수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별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카드도 없고. 아, 가어요 저는 가, 가. 과학자님을 따라갈 거예요. 음. 그,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그만 그, 털어도 할만하거든.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일단. 여기 다 여기 다 따라가, 일단 따라가, 일단 따라가. 어, 무기고 무기고. 어나이스 무기고 무기고 무기고 나도 총 하나만. 일단. 총먹고 아 이건 못먹었다 젠장 자 이렇게 되면 선택을 좀 해야합니다 총을 강화해서 나갈 때.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에데에이 개많은다 개많은다 개많은다 어어 아! <웃음> 총강화 빨 총강화 총강화 총강화 총강화 총강화 총강화 이렇게 되면 총강화 총강화해야 돼 총강화 총을 강화해야 돼요 나와 나와 자 총강화해 총강화 해야 돼. 자 총가 총가 총가. 이렇게 무조건. 님들 저 서포 클수 있어요. 공칠구 아, 뭐 없는 듯 모습. 근데? 공칠구 없는 듯? 어 공칠구 없으니까 우리가 개꿀이죠. 나이스. 자 공칠구 없어. 문을못 열거든요? 님들 근데 어차피 공칠구 없는데 그냥 여기서 MTF 기다리니 같지 않을까? 야, 이거, 이거 내가 먼저 갔다. 와야... 내가 밖에 상황 좀 살펴볼게. 아 저희 거 사망 아, 플래그인데? 저... <웃음> 사망 플래그인데 그거? 잘 <웃음> 가. 아, 나도 갈까, 갈까? 형님 지금 조시는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 가, 가. 아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누가 지금? 이건 조라. 야, 문다나, 문다나, 카다 없어, 카드 없어, 카드 없어, 문다나, 문다나, 문다나. 하, 카드 없어. 후, 야, 누가 나가서 <나라> 했어 야, <웃음> <웃음> 누구야? 아나 혼자 나가기로 했지. 누, 누가 지금? 말안 했어. 우리 여기서. MTF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알았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네 야, 땅콩아. 너못 들어오지, 뭐 너. 우리 MTF 어, 기다릴 어, 거지롱. 뭐 눈안 어, 어, 어. 무서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무서워. 개무서워. 개무서워. 개무서워. 여 치고. 절다 죽는다. 절다 아, 죽는다. 절다 죽는다. 마이캉 존멋 타는 게다타이야 이거는. 근데 바나나 님 저분은 죽여야겠는데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어? 096 고고고고고 자096 형이 다니든요 무기 숨기라고요? 살짝 살짝 무기 숨겼다 죽을 것같은데 근데 내 꿈이 그거였어. 머리 자 양력 <웃음> 뒤 확인 잘 확인 구석 잘 확인하고 이 와중에 안 카드 개꿀 갑세, 갑세. 무기 속공격다 한다고요? 뭐그렇게안 돼, 지금 안 되면 죽을 거 같죠 갑자5분뒤 여기도 격리돼요 지금 여기도 어, 완전 안전한 PC방, 곳은 아니거든요 p 있어 한번 까볼래? 어 아, 죽여 죽여 죽여 야문 열어 문 열어, 열어. 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자, 저희 지금 아튈까요튈려는 카드 없는데, 근데 자, 땅콩이 자 안에 과학자랑 싸우고 있거든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자, 소리버거, 소리버거. 오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자 죽었다! 자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어나 쫓아온다x3 아니 왜 문야! 아니 왜! 아니 왜!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